Chào mọi người, hôm nay mình c ù n g ba mẹ June đi chợ Việt Nam Nếu chợ Việt Nam thì không đúng, hoặc là chợ Châu Á h ặ c Ánh s a n Hôm nay mình sẽ thử làm đồ ăn Việt Nam cho ba mẹ, <cười> okay. ba mẹ. Mình đã chuẩn bị xong rồi, là ba sẽ l á i xe Ba Ba bạn trai v h i v ậ ba Trời <cười> ghi đó 아버님입니다 오늘 운전해 주실 아버지 네 원래가 안안 안 찍지 마지마왜 <웃음> <웃음> 아빠는 찍지 말래? <웃음> 엄마는 그렇게 찍으라고 해놓고 엄마로 는 끔찍해 찍고 잡나 그 사람이 이중적이야 <웃음> 여기가 우리 <웃음> 예쁜 아버님 와야님 어머님 이제 너무 인기야 <웃음> 맞아 <웃음> 하 <웃음> 가자 아버지도 오오 있네 아버님 자 이제 <웃음> 장보러 갈거예요니 장바구니 또 챙겼어? 챙겼어요 <웃음> 한개월 사랑하는 미쁜니 <웃음> 그러면 그럼 필장만 나세요 맞아 네, 리 감성 <웃음> <가자. 웃음> 리자 어, 아 어, 아,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차 있어요 여기는 오토바이가 없어. <웃음> 여기는 에 <차밖에> 없어요. 아, 아, a t i e i u e a d 이봐 아빠하고 여기 리하고 이리 와봐 리가 이제 아빠 살짝 이렇게 할거에봐 됐어? 오케이 자 가자 오늘 저기 아시안 마켓 갈거예요 ở đây k rồi, rồi, uh, h 어, và nhiều uh, các dân t h u khác cháu <cười> <cười> <Vá. cười> Con h â n viên Việt Nam đ là m p l i 월드푸드 저기 있따 월드푸드 저기 아니야? 어 월드푸드 여기 걸 아마? 포커나 용가가 6,000원 번남 네. 기보지 뭐야? 이제 뭐? 이제 뭐? 뭐? 이제 뭐? 이제 뭐? 이 이제 뭐? 이제 뭐? 이 이제 이 네. 뭐? 이 이제 뭐? 이제 뭐? 이네 이제 뭐? 이제 네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아, 이제 뭐? 이제 뭐? 이네 ở đây thì có bày bán hầu như là tất cả những cái không phải tất cả nhưng mà những cái đồ mà kiểu dễ dàng để chế biến đồ ăn việt nam á giống như là có bún nè bún tươi nè phở khô các kiểu có bánh tráng lề nữa bánh tráng đủ cái loại luôn bánh đa nam có ú i nó có miếng xì dầu và có mắm cá linh nữa nè có mắm cá à, linh nữa. Xí đồ, xí đồ. 아이 이것도 아니야. 이래 맘톰. 아 맞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n 어. 어. 어. 어. 어. n 어. 어. 어. 어. 어. 어. 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i 이사기고임한 개만, 개만 살게. 어 그래 그럼 그사. 오. 오. 오. 자, 사다. 한개 어? 야, 리아 여기 그것도 있네? 망고좀 찍어봐 어 망고. 어, 라이거 어, 먼저 뭐한개서은 5000원. 하나 사자. 이거. 이거 얼마예 만원. 만원. <웃음> 그냥 어, 오천원으로 사사 사요. 아. 네, okay, 네, <Boo you love Hannah> <�raw 농> <농> wow, có o ả đ s đ nữa n è 도 오늘 오는5아 네네 알겠어요 파파야 아 이게 파파야야? 네. 아닌거 같은데? 이게 파파야라고? 네 파파야입니다. 오케이 그럼 좀 야재 그리고. 다 했어? 네다 했어요 자 여기다가 여기 응. 용가 5천원 용가 하나에 6천원이야 5천원 6천원 여기 두리안도 있네 여기 있잖아 두리안 <웃음> 엄마가 이거 다먹어봤다요 두리안 5만 8천원 진짜야? 음. 야, 여기도 두리안은 비싸 와비싸네 이거 필요해? 응. 얘도 잘 몰라 엄마천천히 천천히 무채? 천천히. 음. 아 u y it t o g e t h e 슨 in your house. Buche? Ah. Buche? Buse. Buse. b e e 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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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하우스 아 This. 오빠 옛날에 여기 다 살아요? 음. 네 근데 다시 붕괴해갖고 다시 건축했어 네 그럼 어, 엄마가 예, 옛날에 여기 에 살아요? 음. 아 그럼 여기가 잘 안하네요 음. 네.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없어 그, 아네 그때는 외국 사람들 한명도 없었어 아님 어머님, 어머님 보세요 음. 에, 엄마 생각이 누구데 오빠 친구예요. 친구랑 만나자고. 네. 아니, 그 시간 되면은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아, 진짜 시간 음. 없어요? 그리이 음. 네, 사람 간다. 아저씨 가드신다. 오구, 고, enjoy! 오케이, 다이 뭐, 뭐 먹다 온도로이. 나 탈락을 안지 못하고 일을 안 먹지 은 거에 안 먹지 못하은저 밤에 주운 먹구 안 탈락을 해. 이렇게, 이렇게 진짜 바보. 들어가고, 이리? 그러면은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 아니?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웃음> 근데 왜 한다고 했어? <웃음> 하지만 오빠가 옛날에도 먹구로 맛있다고 하냐? 나는 네가 다 맛있지 난 네가 하다 맛있지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았어 여러분 집이 많나 음. 아나 진짜 못생겼다 안 되겠다 <웃음>